맛있는 콩자반 만들어 올 건데요 어, 저는 이거 부탁받은 어, 밑반찬들이라 재료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집에서 많이 해 드시지 않아요 <웃음> 그래서 어, 콩두꺼분량 정도의 레시피만 가지고 요거를 만들도록 해 볼게요 검은 콩은 2시간을 불리세요. 불린 다음에 콩의 상태를 보시고 어, 조금 더 불려야 될지, 그거는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하시는 건데, 약간 이렇게 손이 꾸둑꾸둑하게 들어갈 정도로 불려주셔야 예, 돼요. 불려진 콩은 살짝 씻어서 물기만 빼셔가지고 준비를 하시고, 어, 이제 요거는 제가 육수를 만들 거예요. 이 육수가 들어가야만 어, 콩 자반이 아주 감칠맛 있고 맛있어진답니다. 육수는 종이컵으로 7컵을 딱 넣으시고 팔팔 끓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종을 여기서 소주잔으로 한컵 정도 넣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팔팔 끓이시는 거예요 종이컵으로 육수가 3컵 정도 나오게끔 끓여주세요 육수가 만들어졌으면 자 이제 육수에다가 콩을 삶아 주시면 돼요 어느 정도까지 완전히 콩이 익을 때까지 삶아 주십니다. 육수에 콩이 삶아졌으면 이제 양념을 하시는데요. 간장, 불량감 넣어 주시고 뒤적뒤적 해조가면서요렇게 해서 자 이제 간장물에 졸입니다. 10분정도 이렇게 익혀가지어 한번 간도 보시고 콩의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손에 이렇게 문질러 봤을 때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으스러지죠 이 정도까지 졸이시면 맛이 아주 괜찮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물엿을 넣으세요 물엿은 나중에 넣는 겁니다 자 물엿을 넣고 1분 정도만 살짝 졸여주세요 그럼 국물도 자작해지고 먹으면 아주 달짝지근하면서 맛있는 콩장이 됩니다. 불을 끄시고 참기름 그리고 통깨를 넣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단짠단짠 맛있는 콩장 완성입니다. 이번엔 잔멸치 볶음 해볼게요 먼저 꽈리고추는 쫑쫑쫑 이렇게 썰어서 준비해 놓으시고 후라이팬에 식용유 넣고 잔멸치를 먼저 볶아줍니다 이때 중요한 건 잔멸치를 조금 더 바삭하게 볶아주시는 거예요 잔멸치가 볶아지면서 타닥타닥 타닥 소리가 나잖아요 이 정도로 볶아주셔야 색감이 약간 노스름하게 변하면서, 예, 바삭바삭해지면서 맛있어집니다. 이때까지 볶아주시는 거예요. 멸치가 다 볶아졌으면, 마요네즈를 넣으시고, 뒤섞어주세요. 이때, 불을 끄시고, 뒤섞여주시는 거예요. 요거를 잘 해주셔야만 해요. 왜냐면, 그 멸치와 마요네즈가 섞이면서, 음, 좀 이렇게 윤기도 나면서, 어, 이렇게 많이 딱딱하지 않은 그런 멸치 볶음을 만들 수가 있답니다. 간장물을 끓이실 땐 오래 끓이시면 안 돼요. 짜지니까. 바글바글 간장물이 끓으면 여기다가 무엇을 넣냐면 아까 쫑쫑 썰어 놨던 꽈리고추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끓고 있죠. 그러면 이때 꽈리고추를 넣고 조금만, 살짝만 한 1분 정도만 살짝 줄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꽈리고추가 살짝 익을 정도. 그리고 여기에 멸치를 섞어주세요. 골고루 뒤섞여주시면 됩니다. 그르게 해서 잘 섞어준 다음에 불을 끄시면 돼요. 불을 끄신 다음에 물엿을 넣어주세요 물엿을 넣고 섞어주신 다음에 이제 통깨나 깨소금 넣으셔서 또 한번 버무려 주시는 거예요 불을 끈 상태에서 하시는 겁니다 자, 취향껏 들기름 좀 넣으시고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맛있는 잔멸치볶음 완성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밑반찬으로 아주 좋죠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